원샷타운 남자 원샷매입니다 차 오늘은 2리터 원샷을 위해서 새로운 컵을 주고 있는데요 다른 컵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이 컵은 680ml를 담을 수 있는 컵이고요이 컵은 제가 새롭게 구입한 2리터 컵이에요 완전 차이가 나죠 완전 커요 대박입니다 아이! 그럼 오늘 준비한 음료수 파워에이드를 오원샷 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니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? 이거 다 오원샷 할수 있을까 이거? 와 대박 미터 완전 많은 거 아니에요? 와 이거 미쳤어 이거 아니 <웃음> 아니 이거 외국 유튜버가 아길래 따라해봤는데요.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미쳤다 모졌다 지졌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넘어지요 <웃음> <웃음> 원샷맨의 이름에 스크래치가 났지만 좀더 수련을 한 후에 이 원샷을 어 뭐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할 때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뭐다? 뭐다?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으신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 와, 이게, 비주얼 약도가 돼서, 그 사람은 어떻게 원샷을 한 거지? 미쳤다, 오졌다, 지졌다.